제3절 기간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제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2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제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나머지 조문은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안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안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 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1항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도 할수 있다. 제2항 직무대행자가 제1항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경관 또는 총의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수 있다.